건져 아, 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나? 오 안녕하십니까? 1위 팀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통발 설치할 장소는 바로 댐의 상류지역인데요.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그래도 옆에는 수초가 잘 발달해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오늘 그래서 여기에 통발을 설치해보도록 하죠. 1위! 통발 건조랐습니다 통발 물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자 뭐가 잡혔을까 살짝 기대해봅니다 땜 상류지역 이거든요 야 근데 물이 좀 지저분하긴 해요 거의 폐통발 수준으로 <웃음> 이래해버렸는데 오야 아, 건져 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나 오! 뭐야 우와 대박 우짜 와 뭐야 이거 장어야? 뭐 장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? 없죠 이제 클리어한 거 이야 자연에서 보기 힘든 토종 미꾸라지 대형 사이즈들입니다. 야, 이게 우산통발에 신기하게 이게 얼룩동살이 맨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좀 작은 사이즈의 얼룩동살이. 미꾸라지인데, 오, 크다, 크긴. 진짜 크긴 커요. 아, 물 승차고. 와, 활성도. 장난 아니네요.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. 미꾸라지가 또잘 도망갔잖아요. 와, 요거 보세요. 와, 실하네. 야... 오...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휴... 어휴... 어휴... 어휴... 어휴... 이게 자... 이게 자연에서 잡기에는 진짜 큰 사이즈 중에 한 마리입니다 와... 이거 뭐... 여기 뭐 이런게 많냐... 이게 확실히 땜... 상류쪽이니까... 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대박이네... 여기는 좀... 작네 어. 그래도 한몇년 묵은 것 같다 너네 한 2, 3년 묵었니? 와. 야 우와. 마리수는 적지만 사이즈가 크니까 좋네 <웃음>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 우리 통발에 들어와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요 잘가 야, 진짜 크긴 하구나. 오. 이야. 잘 가, 얘들아. 안녕.